이제 열량은 음 온도가 서로 다른 어떤 무슨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에요. 어, 어떻게 이루어 걸까요? 일단 단위가 있어요. 단위, 중간은 우리가 칼로리,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제 이게 열량이랑 질량은 음, 비례해요 1도 올리는데 필요량, 비열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열은 식을 써보면 곱하기 온도변화분의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적으면 비열은 곱하기 델서 템퍼러처의 비열은 이렇게 되는데요 비열이 특징이 있어요 일단 물질마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변화가 쉬워요 온도변화가? 아워요 연령량은 어떤 물질 1kg을 그러니까 어떤 물질 반드시 1kg이라고 들어가는 비열인데 들어가지 않으면 연령량인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양이에요 그래서 연령량은 비 열곱하기 질량이에요. 비열은 그 물질이 1kg이 있을 때1도 올리는데 필요한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질량만큼 곱해주면 그 열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용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적어요. 그리고요 열용량이 비열보다 더 커요. 개념 비열보다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열료량에 의해서, 해력풍이 생기는데요. 여기 해가 있어요. 해가, 달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낮을 때, 그러니까, 좀, 해가, 해가 더, 해가 뜨니까요. 네. 해가 뜨니까, 이게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